오늘은 한국 교회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사 참배와 북한 교회 멸망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그 기독교와 우리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그 시기 그리고 선교사들의 그 어,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섭리를 이루셨는지를 배웠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그 세계의 열강대 속에서 민족의 순환이 시작된 그때. 평행의 대부흥회가 일어났고 또 그리고 왜 사회운동 같은 이런 그 민족해방운동에 기독교인들이 침묵하지 않고 만세를 외쳤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이 신사참배와 그 북한교회의 멸망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역사의 실수를 우리가 어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죄들을, 죄들을 저질렀는지 살펴보고 다시는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그 일제 강점기 초기에 그 조선총독부의 기독교 정책을 보면요. 어 조선총독부는 그 통감부 때부터 서구 선교사들에 대해서 회유와 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모두 없앴고요. 그리고 사립학교 규정을 개정을 했는데 당시 그 미션 학교들이죠. 그 기독교계의 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포교 규칙도 제정을 해서요.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격이나 그 이력서를 첨부해서 조선 총독에게 신고를 하고 인가를 받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또 역시 교회당을 이렇게 설립하거나 변경할 때도 허가를 받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 들어서서는 신사 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세운 신사들인데요. 이제 왼쪽에 것이 이제 평양 신사고요. 이 평양 신사는 일본의 천조 대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것이 이제 남산에 세워진 조선 신궁이 되겠습니다. 이제가 그 서울의 조선 신궁을 세우고 이제 각 지방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이 본격적인 이 강요가 시작된 게 1935년부터인데요. 1935년 11월에 평안남도 일본지사 야스다계는 도내에 있는 모든 학교장을 이렇게 회의에 소집합니다. 그리고서 모든 학교에서 신사참배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돼요. 이 회의에 참석했던 평양 숭실 전문대학교의 학장이었던 맥퀸 선교사는 신사 참배가 종교의식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우상숭배고 영적 간음이고 또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므로 차라리 학교를 폐교할지언정 절대 신사 참배를 할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국 이 평양남도 일본지사 야스닥계의 야스닥케는요이 백현 선교사와 숭의 교장이었던 수누쿠 선교사를 파면하고 강제로 출국시키게 됩니다. 당시 에 많은 그 선교사들이 세운 그 기독교 학교들은 그 신사 참배를 하지 않을 경우에 폐교를 결정해야 되는 그 위기에 놓여있었었는데요 미국의 북장로에도 선교사를 통해서 설립했던 이 서울의 경신 중학교, 뭐 정신 여자 중학교, 대구의 개성 중학교, 신명 여중, 또 평양의 숭실중학교, 숭실 중학교, 숭실 여중, 숭실전문학교 등 이렇게 많은 학교들을 신사참배에 거부하고 이제 폐교하기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학교의 존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신사참배에 아주 타협적인 자세를 갖는 그런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당시 그 선교사 중에서 언더우드의 아들 원이라는요 아버지가 세운 연희전문학교의 교장으로 봉직하면서 신사참배는 마치 링컨 기념관에 꽃을 바치는 것과 같은 국가의식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언더우드 역시 신사참배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오히려 각 교단이 이제 신사 참배를 결의했을 때 이것이 아주 잘된 일이라고 이렇게 언더우드가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정말 그 신사 참배가 언더우드의 말처럼 어, 어떤 링컨 기념관에 꽃을 바치는 꽃을 바치는 것 같은 그런 국가 의식에 불과한 걸까요?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신사 참배에 정말 참 의미를 모르고 단순히 일본의 그런 왕에 대한 예의를 표하는 행위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신사참배는 요 일본이 오랫동안 섬겨온 태양신, 그러니까 태양여신과 일본천황에 대한 숭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태양신인 야마데다스 오호미 가미를 그들의 이제 조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신들을 태양신의 후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본의 국가가 이렇게 붉은 원 하나로 되어 있죠. 이 붉은 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태양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일본 신사의 기원을 보면요. 1281년도로 올라가는데요. 몽골의 그 일본 침략을 계기로 시작이 됩니다. 몽골의 황제 쿠빌라이칸이 수많은 이제 함대를 거느리고 일본을 향해서 이렇게 쳐들어가고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자신의 그계국신인 태양 여신한테 막 재단을 쌓고 이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다음날 갑자기 태풍이 바다에서 일어나면서 일본을 향해서 왔던 많은 그 몽골의 그 함대들이 전부 침몰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이 전쟁하지 않고 그냥 이기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때 천황이 일본의 천황이 일본의 태양신이 어 몽골군을 모두 물리쳤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요 자신이 태양 여신과 영적인 교접을 했고 숭배의 재단을 쌓고 스스로 신격화를 합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신사에서는 천황과 함께 일본 여신에게 존경과 이제 충성을 맹세하는 참배 행위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또 수많은 이제 그 일본, 일본에서는요 아주 많은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그 신사들이 있는데요. 일본이 정말 많은 신들을 섬기기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 일본의 대표적인 신사 중에 하나인 그 야스쿠니 신사는요. 약 250만 명의 신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신사의 신들 중에서 14명의 A급 전병들이 있는데요. 이어 250만 명의 신들이 대부분이 군인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신으로 이렇게 추대하면서 이제 섬기는 행위를 이 야스쿠니 신사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뭐 이순신이나 강감찬 같은 이런 장군들을 신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스쿠니에는 특별히 14명의 A급 전범이 있다는 라 거죠. 일본에서 이런 전쟁 영웅을 신으로 추대한다는 것이 뭐 우리나라의 그 현충일날 호국 영령을 애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이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처럼 죽은 사람들을 신으로 추대해서 믿고 섬기고 있고요. 일본의 신사에서는 이들을 이제 신격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위령제를 지내고 또 일본의 천황이나 천황의 대리가 나와서 이 사람들의 전투 행위를 정당화하고 미화시켜서 신격화하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관광을 가 가지고 야스쿠니 신사라든지 뭐 여러 신사를 다니면서 관광지라고 생각하고 거기 가서 참배를 하고요. 거기 가서 이제 막 자신의 소원을 빌고 거기에 소원 기도를 나무에 막 붙이고 해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거죠. 자 이런 신사참배의식의 일제가 1938년 초부터는요 교회까지 이제 경찰력을 동원하면서 강요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럼 당시에 이 신사참배에 대한 우리나라 교회들의 입장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천주교는 처음에는 이 개신교들과 함께 신사참배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렇게 세개 국가가 동맹을 맺으면서 이후에 이제 교황청이 입장을 완전히 바꿔요. 그러면서 교황이 이제 신사참배를 허용을 하고요. 그리고 감리교 역시 신사참배가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민의례라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정당화했습니다. 또 안식교나 성결교, 구세균, 구세군, 그리고 성공회도 신사참배에 순수하게 이렇게 응했습니다. <웃음> 자 그럼 장로교는 어땠나? 장로교는 처음에 반대를 해요. 그렇지만 역시 총독부의 요구와 일부 친일 목사들에 의해서 제27회 총회에서 찬성결의를 하게 되는데요. 1938년에 이 정말 한국교회로서는 이 1938년이 정말 치욕적인 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노회 차원에서 이 신사참배 실시를 가결한 곳은요. 1938년 2월 3일부터 선천읍 남예배당에서 열린 제53회 평북, 평북 노회였어요. 이 노회에서 종교교육과가 제안한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요 국가의식임을 시인하는, 시인하기로 한 일을 여타 제안과 함께 그냥 가결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장로교 노회로서 교권의 중심지였던 이 평북노예가 노예 가운데 가장 먼저 신사참배에 굴복을 한 거였고요. 그리고 8월 31일까지 2 3개 노예 중에서 무려 17개의 노예가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1938년 9월 10일에 이제 장로교 총회에서 당시 총회장이었던 홍택기 목사가 선교사들의 반대 발언을 완전히 무시하고요. 불법적으로. 이 신사참배를 가결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자, 이게 당시 이제 그 총회의 기록인데요. 제가 이제 붉은 박스로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한 부분이 그 신사참배에 대한 결의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신사참배를 이렇게 솔선해서 힘써 할뿐 아니라, 어, 이제 어떻게 적혀 있냐. 이제 신사참배라는 것이 이제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교리에도 위반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신사참배가 애국적인 국가의식이다 그러므로 신사참배의 교회가 술선에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상시국 하에서 이제 황국의 시민으로서 정성을 다하기로 이렇게 결의한다 이런 전쟁협력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부회장과 각 노예 회장들이 이 총회를 대표해서 바로 이 결의를 한 다음에 바로 평양 신사에 가갖고 참배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 평양 신사가 어떤 곳이라고 했어요 이 평양 신사는요 그냥 다른 왕들을 모셨던 그런 신사도 아니었고요 바로 일본의 태양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사였어요 결국 목사들이 하나님이 아닌 태양신에게 절을 한거고요 어,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가 하나님이 아닌 태양신에게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일반 신도도 아니었고 목사였고요. 성경 공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신학교까지 나왔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런 목사가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을 벌였던 주기철 목사를 파면하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사역했던 산정형 교회를 폐쇄하려고 이렇게 일제와 공모를 하게 됩니다. 또 신사참배를 이끈 그 교계 지도자라고 하는 이 내노라하는 목사들이 무엇을 하냐 성지 순례에 바로 나서게 되는데요. 이들의 성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땅이 아니었다, 땅인 이 아니었 땅그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바로 어디냐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그 일본의 태양신 천주 대신이 그 신궁에 있는 일본으로 신사참배 그 성지로 자기가 성지 순례를 떠나게 돼요. 당시 그 장로교 목사들과 감리교 총리사 또 성결교 이사장 뭐 한국교회의 이런 대표자들이 개통된 지 얼마 안 되는 경부선 열차를 타고 부산을 거쳐서 일본으로 가서 교토의헤이안 신궁을 참배를 하고요. 이어서 그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와 미에현에 있는 이세이신 신궁 또 나라에 있는 가시아라 신궁에 순례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세신궁은요. 일본의 태양신이 모셔져 있는 신당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신사참배가 바로 그냥 이런 신사를 참배하는 문제에서 끝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신사참배를 결의한 후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바로 예배당에서는 바로 일장기가 바로 개항이 됐고요. 가미다나라는 모형 신사가 설치가 됩니다. 교인들은 예배 전에 궁성요배나 한국신민서사, 뭐 재창 등, 한국신민서사 재창 등 국민의례를 먼저 거행을 해야 했었고요. 예배의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기미가요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동방요배, 그 다음에 대동아전쟁 필승기원 목도, 그 다음에 황국신민서사 암송, 우미유가발을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쭉 순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당시의 주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미가요가 뭐죠? 여러분 일본의 국가예요. 일본의 지금 국가가 됐고요. 황거요배, 궁성요배라고 하는데요. 이 황거요배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 그 천왕을 향해서 그가 살고 있는 도쿄의 그 궁성을 향해서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절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1937년에 작곡된 일본 가고 천왕을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며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이런 내용의 그 가사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우미유가바를 불렀습니다. 이우미유가바는요 어떤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인지 아세요? 일본에서? 그 일본 군대가 불렀어요. 일본 군대가 대동아전에 나가서 자살특공대로 나갔을 때이 노래를 부르면서 진중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런데 이런 순서도 순서대로 이렇게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매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일본의 왕에게 목숨을 버리겠다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참담한 상황이 되어버렸던 거죠. 이게 이제 일제 말기 한국교회 예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요. 신사참배 이후에 철저하게 그 일제에 부역했던 단체로 전락하고 만 맙니다. 예배 시간에 어이없이 정말 그 일본 일제를 향해서 90도로 절을 할 뿐만 아니라 예배의 끝 무렵에는 일본의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국방 헌금을 거뒀었는데요. 자 장로교회에서 요 1938년부터 3년 동안 국방 헌금으로 무려 그 58만원 그리고 전장의 그 병사들을 위로하기 158만원 그리고 전장의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17만 2천원 또기간총 구입비로 15만 317원 50전을 이렇게 조선총독부에 바쳤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쌀한 마리 한 가마니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20원이에요 20원. 학교 교사의 월급이 60원이었어요. 이걸 감안했을 때 당시 교회가 그 총독부에 바친 이 국방 헌금이 엄청난 금이, 금액인 거죠. 158만 원이면요. 지금 돈으로 이렇게 환산하면 약 5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헌금을 걷어가지고 일본군의 그런 비행기와 기관총을 구입하고 이런 무기를 제작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 일본 그 해군군성에서는요. 이런 그 국방 헌금에 감사하면서 구입한 그 조, 비행기의 명칭을 조선장로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게 그 지금 보시는 이 신문 기사가 이, 그, 이 내용이에요.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신사참배의 결정은 교회가 나서서 전쟁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인 내용이 있는 구약의 부분이나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이 담긴 유황 계시록과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는 찬송가는 삭제되게 됩니다. 이런 배교 예배가 일제 의 강요 때문이라고 정말 맞지 못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이렇게 어, 교회 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강요됐고 어, 죽음 앞에 어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하지만 일제 말기의 그 역사 자료들을 보면요. 그리고 또 당시 증인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한국교회가 그 일제의 총칼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강요된 부분도 있었지만 오히려 한국교회가 솔선수범에서 배교를 하고 일제한테 아부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친일파 목사들의 지도 아래서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 목사들이 이랑을 그 섬기는 그 태양신을 지극적으로 이렇게 숭배를 하면서요 일본으로 순, 이렇게 성지순례를 자청해서 떠났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념 사진을 남깁니다. 더 충격적인 건요 이 오른쪽에 지금 보시는 사진인데요 목사들이 서울의 그 한강과 부산의 송도 앞바다에서 일본 신도 신도 중들이 행했던 미소 기하라이라는 그 신도의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신도의 그 침례를 받을 때 천조 대신보다 더 높은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고요. 천조 대신이 높으냐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냐 라는 질문을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러면 이 목사들이 뭐라고 대답을요? 해 천조 대신이 더 높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에 서명하는 문서를 관청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에 찬성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신학교의 부흥회에서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요. 신사참배 반대운동의 도화선을 이 설교로 당겼습니다. 여러분 그이 일사각오라는 이이 이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내용이냐. 내 앞에 오지 일사 가구의 길만 있다. 어떤 칼날 앞에서도 나는 이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신사참배 거부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준비하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결국 평양 감옥에 투옥돼서 신사참배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는데요. 뭐더 계속해서 이제 풀려났다 잡혀가고 이제 풀려갔다 잡혀가고 이렇게 세 차례 더 반복을 하시고, 나중에는 이 신사참배를, 신사참배 반대를 교사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결국은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음?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오히려, 어, 장로교회는 목사 자격을 박탈하게 되죠. 자, 주기철 목사님 뿐만이 아니고요. 어, 이름도 없고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양용곤 목사도 역시 일본의 그 왕은 신이 아니라고, 인간의, 인간 한 사람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순교를 하게 되고요. 또 최상림 목사님은 경, 경남 그 노회장으로 선출돼서 그 일제에 대해서 반대 그 운동을 하시다가 그 신사참배 강요에 불응해가지고 역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들만 이렇게 또 반대 운동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많은 그 어, 많은 교회의 그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오히려 죽을 것을 각오를 했었고요 그 일본의 칼날 앞에서도 이렇게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사진이, 사진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고 또 모든 것이 잘 형통하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을 주신다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은 한마디로 보면요,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거절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단을 배도하지 않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닫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0년대 일본의 제국주의 야심이 이제 서서히 드러나게 됩니다. 일제는요 이미 1938년 9월 이후부터 선교사들을 탄압했고요 학교, 병원, 교회와 모든 기관에서 지도력을 그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고 한국 교회 안에 선교사 배척 분위기를 계속해서 고조시켜갑니다 그리고 1940년 1월에 일본이 이제 미국에 대한 전쟁 의지를 표면화하면서 영국의 총영사관과 미국의 국무성이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으로부터 철수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940년 11월 6일에는요 400명 정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선교사들 가운데 70% 정도가 철수를 하게 되고요. 1941년에는 또 일본이 그 외국인들의 여행을 금지시키면서 연합국가들의 화폐 교환을 이제 동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장로의 그 선교본부가 미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이제 상하이와 마닐라로 철수하라고 이런 충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가면이 정말 벗겨져요. 이승만의 그 예언처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 야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 진주만 공격을 예상했던 그 이승만의 제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이제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그 정치가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이 책은 이제 미국에서 순식간에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미국의 많은 정치가들이 이 책을 읽고 나라를 뺏긴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조선의 독립을 지지하게 되죠. 그 결과가 바로 카이로 회담인데 수많은 약소 식민지 중에서도 유독 한국의 독립만을 이 카이로 회담에, 카이로 선언에서 명시하게 됩니다. 바로 이 카이로 선언은요. 우리 민족의 독립의 문이 되는데 소련의 방해가 이때 시작이 돼요. 그게 이제 얄타 회담인데요. 얄타 회담에서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소련의 참여를 결정하고 38선을 경계로 신탁 통지에 밀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남북 분단의 원인이 되죠. 그럼 왜 조선의 독립을 주장했던 그 루즈벨트가 이런 밀약에 동의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에 이제 국제사회, 미국뿐 아니라 많은 국제사회가 공산주의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독일과 일본의 도발에 그 국제사회는 서로 이렇게 힘을 합쳤지만 그 뒤에 더 크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공산주의의 실체에 대해서는 강가를 했다라는 거죠. 당시, 당시에 당시그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된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미국의 그 동아시아 담당 엘저히스 미 공부 차관이요. 소련의 스파이였습니다. 이 미국은 그 유럽과 태평양 이렇게 두 곳에서 당시에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그 하버드 출신의 공산주의자 엘저히스가요. 소련이 일본전에 참전을 하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라고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을 설득하게 돼요. 결국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련한테 이제 일본전에 참전을 요구하면서 소련은 일본전에 참전하는 대신 두 가지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두 가지 요구가 무엇이냐. 독일이 패망한 후에 동유럽에 있는 소련의 그 지배권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본이 패망하면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지배권을 인정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럼 결국 한국은 일본의 그 식민지에서는 벗어나지만 소련의 지배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루즈벨트가, 루즈벨트 대통령을 조정했던그 엘제이스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4월 12일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이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부통령이었던 트루먼 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미국에 있던 수많은 스파이 중에 하나있던 에밀리 고브루라는 이 사람이 그 이승만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얄타 회담의 그 미락에 대해서 그 이승만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승만은 이 사실을 듣고 미국의 영향력 있는 그 인물들과 트루먼, 트루먼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써서 이 얄타 회담의 미락을 알리게 됩니다. 결국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1945년 7월 17일에 그포츠담 회담에서 다시 이 얄타 회담을 뒤집고요. 대한민국의 독립을 보장하고 카이로 선언대로 할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단, 여기에 또 조건이 붙어요. 한반도가 안정되고 일본군이 완전히 소탕될 때까지 소련은 북한 땅에, 그리고 미국은 남한에 주둔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됩니다. 소련은 이렇게 그 미국한테 그 대일 전쟁에 참전할 것을 약속을 했지만요. 독일의 항복이 있고 나서도 바로 대일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요. 미국이 일본에 두 번의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나서 전쟁이 딱 끝나라는 그 찰나에 그러니까 1945년 8월 9일 미국이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요. 바로 그날 소련이 약 160만 군대를 이끌고 갑자기 이 대일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한반도를 점령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이 소련은요. 최소한의 피해를 보고 나서 단 6일 싸움으로 북한을 접수하게 되는데요. 당시 미군은 남한에 전혀 들어오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완전 깜짝 놀래게 되죠. 이 남한까지 계속 밀고 내려오는 소련군을 보고 나서 자 한반도가 이제 소련에게 정복당할까 싶어서 아주 놀래서 1945년 8월 10일에 38도선을 그어버립니다. 갑자기 이렇게 해방이 된 후에 이제 한국교회는요, 신사참배로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신사참배 거부로 오기에 갇혀있다가 해방과 함께 추록한 그 교인 20여, 20여 명이 자신의 집으로 가지 않고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냥 그 평양 산정형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개월 동안 교회 재건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한국교회 재건 기본 원칙을 발표하게 를 되는데요. 이 기본 원칙은 뭐냐 첫 번째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들이이 신사참배를 하였으니까 모두 이제 회개하고 나서 그 정화를 한 후에 교육에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이 권징의 방법으로 목사는 최소 2개월간 휴직을 하고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해야 한다. 그 사이에는 이제 교회에서 집사나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해 인도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이 원칙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천에서 열린 그 평북 6개 노예교역자 최수식에서 교회 재건의 기본 원칙이 이렇게 발표되자 이 장로교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선언했던 홍택기 목사는요.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한 사람이나 힘든 거는 마찬가지였다. 교회를 버리고 해외로 도망했거나 혹은 은퇴한 사람의 수고보다 교회를 등해지고 일제강제에 할수 없이 불한 사람의 수고가 더 높이 평가돼야 된다고 라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인데요. 또 신사참배에 대한 그회개와 책벌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해결할 문제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결정,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이 발표된 재건 원칙을 완전히 무시를 하게 돼요. 결국 이 교회의 그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추록 교인들은 신사참배를 한 죄를 회귀하지 않는 사, 사람들하고는 함께할 수 없다면서 별도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신일에 대해서 회귀하지 않는 것이 결국 교회 분열의 씨앗이 되게 됩니다. 소련군정에 북한이 들어간 후에 1945년 8월 27일 남북한의 그 철도 운행과 38선 수립이 완전히 차단이 됐고요. 북한 지역이 완전 봉쇄됩니다. 9월 6일에는 남북 간 전화, 뭐 전보, 우편도 전부 차단되게 되고요. 1945년 10월 14일 스탈린의 면접을 통과한 김일성이 평양군중앞에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앞에 이 젊은 사람이 이제 김일성이고요. 그 뒤에 이제 소련의 이제 장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소련의 장교들이 김일성을 향해서 전부 다 격례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 김일성의 통치가 이 장교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졌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에게 격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이곳에서 이 이제 김일성은요 보천보 전투의 영웅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당시 사람들은요 자신이 알고 있고 또 예상했던 김일성 장군의 모습보다 훨씬 어리고 젊은 그 김일성이 가짜라고 이렇게 수군수군 되게 됩니다 실제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고요 보천보 전투를 이끈 김일성 장군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에요 김성주가 가짜 김일성이라는 증거는요 당시 보천부 전투에서 김일성 장군이 사망 소식을 전한 여러 신문들에서 알 수가 있고요. 이미 김일성이 등장 전부터 김일성 장군이 사망했다라고 많은 신문들이 이렇게 전, 전했어요. 그 사실을 확인해서 또 전하고요. 그리고 또 보천부 전투 전으로 진짜 김일성을 여러 번 만났었던 박달과 박금철이라는 사람이 김성주는 김일성이 아니다라는 일관된 그런 진술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40년 4월 6일에 체포된 김일성의 처 김혜수는요. 이또 지금 김일성으로 등장한 김성주가 자신의 남편 김일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방 직후에 평양의 소련 군청정 핵심 멤버였던 레베데프 소장이요, 사망 1년 전에, 19, 사망 1년 전이죠. 그러니까 1991년 6월에 모스크바에서 우리나라의 그 중앙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인터뷰 내용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이 기사 내용이에요. 그 인터뷰 내용이 이제 그해 9월 5일에 그 중앙일보 비록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란 제목으로 실리게 되는데 이 기사를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요. 이 레베 데프 소장이 뭐라고 말했냐. 숨김없이 말한다면 김일센의 본명이 김성주 역음을 알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북한 인민들에게 잘 알려진 위대한 반전설의 애국 영웅 김일성 장군을 상징하기 위해서 김일성과 그의 부하 그리고 당시 북한 내 공산주의자들과 상의해서 김일성 장군으로 소개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김일성이 가짜가 맞다고 당시에 그 소련 군정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증언은 완전 결정적이죠. 자 그리고 김일성의 자서전을 보면요. 김일성은 그 장노인 아버지 김형직과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 강바, 강반석을 둔 모태신앙자였다라고 합니다. 강반석이 태어날 때 아버지 강도누군요. 칠골교의 장노였고요.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도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이 칠골교회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넬슨벨 목사가 교회에 잘 나오는 이 김형직에게 이렇게 다른 학생들처럼 교회에 나왔을 때 돈을 일전 이렇게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김형직이 그 돈을 이렇게 헝금통, 헝금함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보고 그의 이제 신앙심을 높이 이렇게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사랑을 받은 게 김형직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 미국의 이제 이넬슨벨 선교사가 김영직을 갔다가 당시 자신의 그 교회 장로였던 강도욱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강도욱의딸 강반석과 이렇게 중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명이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김일성인데 김일성의 회고록을 보면요. 김일성이 이렇게 중학교를 되게도 중학생이 되었을 때그 자신의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나고 모태 신앙이었던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리더로 섰는데 왜 북한이 어? 북한의 그 교회가 완전히 말살됐을까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에서 기독교가 완전히 말살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양에서 기독교가 말살된 이유는요 첫 번째 공산주의의 실체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막시즘과 유물론, 무신론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미 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전개되는 그 공산주의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처럼 단백질과 기름 이런 유기체로 된 그런 물질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특별한 존엄성이 있다는 라 것은 철저하게 무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그 나라에서는요. 공통점이 뭐냐? 바로 대량 학살이에요. 소련의 스탈린도 뭐라고 말했죠?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만 명의 죽음은 단순한 통계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캄보디아의 그킬링필이지의 주역인 폴포트 20세기 최악의 범죄 를 저지른 이 폴포트는요 어떻게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학살을 했냐 여러분 지식인과 기술자 글 읽는 사람들이 손이 하얗다라는 이런 명분을 세워서요 이런 노동자가 아닌 지식인과 기술자 글 읽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딱 손을 봐서요 손이 하얀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무려 4년간 1,700만 명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로요? 노동자와 농민의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 이런 명분으로 이런 대량 학살을 저지르게 됩니다. 베트남의 공산화 과정에서도요, 약 1,000만 명이 수청당하고, 보트피플로 희생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주주의요? 아니요 저는 공산주의의 반대가 기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기독교는 유신론이죠 반면에 공산주의는 신이 없다라는 무신론입니다 또 공산주의는요 유물론인데 그러면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본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기독교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창조된 그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요 같은 하늘 아래서 함께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해방을 맞이했던 한국교회의 그 리더들은요. 이 공산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간디라고 이렇게 불려졌던 평양의 저명한 민족주의 진영의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은요. 평양의 명명가였고 유력한 기독교 장로였습니다 일제시대에 조선일보 사장을 하면서요. 일제의 신사참배와 학도병 지원 협조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이렇게 강단 있는 사람이었고요. 해방 당시 북한에서 가장 명망 높은 기독교 인사였어요. 이 조만식 선생은요. 북한에 1945년 8월 26일 이렇게 평양으로 다시 소련 군대가 입성을 하자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만식 장로가 이 치와차코프 사령관을 찾아가요 이 사령관을 찾아가서 소련군이 해방군입니까? 점령군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러자 치츠카코프 사령관이 우리는 해방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 분여자들을 갖다가 어 대낮에 끌고 가고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냐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이렇게 따지니까 이제 레베데프한테 이야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만식 선생이 이 레베데프 장군에게 역시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요구를 하게 돼요. 기본 정치 노선은 민주주의하고 야 자본주의에 입각한 경제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 교육을 통해서 인민들을 깨우쳐야 하고 핍박받는 그 민족의 한을 자주 독립 국가로 풀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만식 선생이요 평양시 민중대회에 참석해서 그 소련군 장교와 함께 나란히 연단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회는요 소련군이 환영하, 소련군을 환영하는 대회였고요. 소련이 북한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전초적인 그런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대중선정을 한 그런 대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을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대중 앞에 처음으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대회였는데요. 이런 대회에 조만식 선생님이 여기에 나가서 함께 박수치고 김일성을 이렇게 새로운 지도자로 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에 이용당했다는 게 도저히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여러분 조만식 선생은요 일본의 그 메이지 대학을 나온 수재였고요 신간에 그리고 IMC의 활동을 하고 조선일보 사장을 역임했던 그런 세상 물정이 어두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선언하고 유물론적 사상으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산주의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소련은 조만식 선생을 죽이려고 하지만요, 당시 이제 이 조만식 선생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 때문에 조만식에게 협조하겠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북한의 공산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북한의 그 많던 교회들이 박멸되고 최악의 그 기독교 박해 국가가 된 데는요, 교회에 이런 무지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요, 공산당한테 저항을 하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하지만 공산당에 대한 그런 무력과 공작에 맞설 그 대응책이 미흡했다라는 거예요. 김일성을 암살하려고 했던 기독견도 교 있었지만 실패를 하고요. 조만식 선생님도 조선민주당을 창당해서 정치활동을 하려고 했지만 역시 실패하고 처형당하게 됩니다. 자, 이게 여기 이제 조만식 선생과 이제 레베데프 소장의 모습이에요. 자 해방 전국에서 요 조만식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그 독립운동가들은 대부분 좌우합작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기독교인이었던 김구 선생님이나 김규식 선생님도 좌우합작을 주장했고요. 박헌영과 여운영은 요 조선공산당 창당의 주역이 됩니다. 자 이들도 역시 공산주의 실체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 통일정부라는 그런 대의를 위해서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소련이나 미국을 제외하고 우리 민족끼리 좌우합작으로 통일을 만들자. 이런 주장은요, 공산주의를 몰라도 정말 너무나 모르는 그런 말이었어요. 기독교 말살 정책은요, 공산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의 기본 목표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좌우합작이라고요? 어떻게 좌와 우가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전혀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대의 명분으로 나서고, 우리 민족끼리 하자,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좌우합작에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당연히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 됐을 거라는 거죠. 이 김구 선생님이요 김규식과 함께 1948년에 남북분단을 막기 위해서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해서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서 대책을 논의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남북연석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결국 남한에서의 자유선거를 통해서 세워질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그 4, 4월 30일 공동성명에 이렇게 서명을 하면서 곧 세워지게 되는 자유선거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남한의 정부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요. 지금 그래서 정권 지금 현 정권도 대한민국의 그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만주에서 세워졌던 그 임시정부가 이 대한민국의 정부의 뿌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8 1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건요. 대한민국의 그 자유를 부정한다는 라 거거든요. 이 공동성명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라 거예요. 이 남북연석회의는요. 소련의 군정이 주도했던 아주 치밀한 정치 공작이었어요. 북한과 자편왕됐던 많은 사람들이 그 지금 그러니까 이승만의 그 정읍 발언을 빌미로 해서요 이승만 때문에 한반도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어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요 이거는 명백하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게요 지금 여,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화면에요 이 오른쪽 사진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오른쪽 사진에 제가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원으로 치인 부분에요 자이 이때가 이제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성립된 것을 경축하는 대회가 열렸던 사진인데요. 여러분 스탈린이 이미 1945년에 암호 지령문을 통해서 북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라고 김일성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소련의 비밀문서 해제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졌고요. 김일성은 이 스탈린의 그 지령대로 1946년 2월 8일에 이 북조선만의 임시인민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북조선에 그 정부를 수립을 하게 돼요. 왜 이게 정부냐? 이 원액 쳐있는 부분을 보세요. 이 현수막에 뭐라고 적혀있냐? 우리는 정부다라고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어서 붙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김일성이 바로 단독으로 북쪽에 이미 우리 정부가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전에 정부를 세우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김구는요, 북한에 가서 이제 이 연석회의에 참여를 하고 나서 북한이 정비한 대단한 그 군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으로 되돌아와서 중국의 그 리위완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리위완, 그 중국의 총영사 리위완을 만난 그 대화록 기록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 공산주의자들이 앞으로 북한군의 확장을 3년간 중단,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남쪽에서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북한의 공산군의 현재 수준에 맞서는 그런 군대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김구가 남쪽의 정부가 수립이 되더라도 소련에 의해서 곧 인민공화국이 다될 텐에 대 대한민국에, 이 남쪽에 대한민국을 건국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김구가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했던 거는요, 군사력이 우월한 북한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남한의 편입되는 길이, 길이, 그러니까 북한으로 남한의, 남한이 편입되는 길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면서 이렇게 통일정부를 주장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북한의 그 교과서들이 어 김구의 당시 평양 방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 여기 한번 이 북한의 그 교과서를 보면요. 장군님이 공산주의는 절대 찬성입니다. 이게 김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장군님의 공산주의야말로 누구도 절대 찬성할 공산주의요. 내가 일찍이 장군님을 알았던들 벌써 장군님을 받들었을 텐데 이제야 참된 애국자를 알았으니 나는 늦게나마 장군님을 받아들여 나의 여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맹세했다고 라 적혀 있습니다. 정말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는 이제 북한 교과서만으로는 정확하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요. 김구가요 김일성한테 자신의 노후를 부탁했다라는 것은요. 소련의 레베데프 비망록을 통해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했던 기독교인 김구 선생님이나 또 김규식 선생이이 좌우 합작은요. 결론적으로는 공산당에게 이용만 당한 꼴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공산주의의 본질과 성경의 진리,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거죠. 우리끼리라는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와 손을 잡을 수도 공산주의와는 절대 함께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라, 파괴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전략이 숨어져 있는 그 공산주의가 우리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기독교인이라면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승만은 달랐습니다.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주의 소비에트 연방이 형성되었을 때또 미국을 위시한 세계 어느 나라도 공산주의의 모순과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승만은 처음부터 공산주의와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이승만은요 하나님이 부여한 인간의 자유를 독재가 몰수하고 또 일당 독재가 1인 수령 일인 수령 숭배로 유지되는 그 공산주의의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때가 되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건국한 지 70년이 넘는 지금 이 진리를 여전히 깨달지 못한 얼간이들이 대한민국의 기반을 완전히 흔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목회자들은 구구 기독교 수구 꼴통이라고 난도질 당하는 이런 엄청나고 답답한 현실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의 교회사를 공부하고 있는 것, 이 한국의 교회, 교회사를 공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북한 교회의 멸망의 이유를 꼭 알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양에서 기독교가 말살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그 이유는요 북한 정권의 부역자가 된 목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스스로 앞장섰어요. 여러분 미국의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그 일제 침략기를 지내면서 한국의 기독교는 요 철저히 신미, 반공주의였습니다. 그 중에서 또 평양은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중심에 있었던 지역이었어요. 1938년의 그 통계에 따르면 은 식민지 그 조선의 60여 만개그 개신교 성도 중에서 약 75%가 평안도 등그 서북 지역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고요. 해방 당시에도 평안도와 평양은 조선 개신교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조선군정과 김일성이 당시 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라고 이렇게 선전했지만요.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공산정권이 북한을 통치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였고요. 북한을 신탁통치한 그 소련군정과 이것을 등에 업었던 김일성 정권은요. 북한교회에 대해서 회유와 탄압에 나섰습니다. 이때 북한 내 교회들은요 당연히 공산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저항했어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기독교 정당을 만듭니다. 얼마 전에 뭐 한국에서 그 정강원 목사님이 자유 기독당을 만들었다고 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이미 북한 교회 그 공산당을 반대하는 북한의 그교회 교회 리더들이 기독교 정당을 조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945년 9월에 제일 먼저 기독교 사회 민주당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앞장섰던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냐. 윤하영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1945년 11월 조선민주당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이제 조만식 장로와 이윤영 목사가 이제 주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독사회민주당과 조선민주당은 공산당의 탄압 때문에 몇 개월 만에 해체가 되고요. 조만식 장로는 결국 1946년 1월에 감금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경진 목사님은 남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에 기독교 자유당이 이제 장대영 교회의 마지막 단임 목사였던 김화식 목사님을 주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이제 결당식을 딱 19일에 계획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미리, 어 공산당에서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김화식 목사님이 이제 구속되게 되고 이제 40여 명 정도가 평양형무소에 수감되고 결국은 이제 소련으로 유배됩니다. 김화식 목사님의 소식을 그 뒤로 알 수가 없게 되죠. 또, 정당은 아니지만요, 그 1945년 12월 1일에는 김진수 목사를 총 노회장으로 해서 북한 5도 연합 노회가 만들어지는데요. 연합 노회는 남한의 그 이승만에게 정치적 지원을 요청을 하고요, 유엔의 신탁 통지 반대 의견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산당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부딪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일성은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을 하게 되는데요 기독교인들의 지지를 받고자 이제 자신의 초등학교 선생님이자 외가 친척이었던 강양호 목사를 이제 서기장에 선출을 하게 됩니다 이 이제 화면에 이제 원해 있는 분이 강양호 목사인데요 여러분 이 강양호 목사라는 인물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였던 강양호군요 북한교회를 말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1946년 3월 평양지역교회는요. 과거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평양도 지방 독립운동이 전개됐던 만큼 3.1절 기념행사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소련군정과 그 북한의 그 준정부기관이었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요이 행사를 금지했고요. 이후에 교인들에게 평양역에서 열리는 인민위원회 주최 기념 집회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를 했던 이 강양호 목사는요, 평양에 있던 목사들을 공산당 활동에 참여하라 이렇게 회유를 하면서 이제 박대선 목사를 찾아가서 교회가 연합해서 공산당을 지지해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박대선 목사님이 이제 거절을 하죠. 그러자 이제 박태선 목사님과 여섯 명의 목사님들을 이제 40일 동안 감금하고요. 3일절 기념 예배를 제재했어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당시 이제 평양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황은교 목사님의 이렇게 주도하에 비밀리에 장대현 교회에서 3일절 기념 예배를 이렇게 주최를 하고 약 이제 5천 명 정도가 장대현 교회에 모이게 돼요. 근데 이것을 안 이제 소련 군대가 이 장대현 교회로 들이닥쳐서 황윤구 목사를 이제 끌어내리고요, 집회를 제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교인들이 이제 굉장히 격분을 하면서 소련을 물러가라, 우리에게 예배할 자유를 달라, 신탁 통제에 반대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평양의 그 시가 행진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평양역 광장에서는요, 이제 김일성이 연설을 하고 있었는데, 김일성한테 이렇게 수류탄을 던지는, 김일성을 암살하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결국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됐지만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교회가 이제 김일성에게 더욱 더 이제 어, 탄압받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1946년 3월 북한에서요 토지개혁 법령이 실시가 되는데요. 북한의 그 토지개혁은 모두 이제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이제 무상몰수하고 무상분배하는 건데. 당시에 이제 북한에는 그 북한에 있던 부자들과 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다 빼앗아서 그러니까 각 지역의 인민위원회가 모두 빼앗아서 이제 국유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이 그런데 이 몰수의 기준은 여러분 친일파예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너가 어떻게 부자로 살수 있었겠냐. 너가 부자로 살았다면 그건 친일파니까 일본에 협조를 했으니까 부자로 살았던 거다. 이런 논리로 이제 친일파로 이렇게 몰고 가고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적폐청산인 거죠. 이렇게 친일파로 몰아서 이렇게 모두 토지를 다 몰수하게 됩니다. 자이 김일성의 그 토지 대역과 이 노동법은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김일성이 일본보다 훨씬 낫다고 하면서 환호하고 좋아하게 돼요. 반면에 그 남한의 이념과 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했던 그 목사님들과 장르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은요. 교회의 그러니까 중심이 됐던 사람들은요. 중농층이었고요. 부농층이었고 지주 그리고 자본과 계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산수당을 국유화하는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북한 정권과의 그 충돌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었이 모든 교회의 교인들을 갖다가요. 이렇게 그 교회의 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사유재산들을 갖다가요. 전부 친일파 부르조아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인민재판을 받게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재산을 모두 뺏어버리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누가 주도했는지 아세요? 바로 목사라는 강양욱이라는 인물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김일성은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 반동적 장로 그리고 목사로서 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없고 놀고 먹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을 했고요 강양욱은 결국 이제 교회의 성도들과 친일파 그리고 반혁명계급으로 이렇게 교회를 모두 몰아갖고 사회재산을 전부 몰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강양욱은요. 헌금을 착취하는 행위로 헌금을 이렇게 착취하는 행위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걷지 못하게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요즘도 그 11조 페이지를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국교회가 그 일제의 탄압 속에서 살아나고 독립운동까지 그 도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냐 교회의 헌금과 11조에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사 없이도 자생 자립하는 교회가 될수 있었던 그힘이 바로 헌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목사였던 그강양옥은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금지시킴으로써 교회가 아주 자립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요. 교회의 사유제사를 모두 빼앗고 헌금을 금지시킴으로써 교회가 북한에서 앞으로 살아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강영훈 목사의 의도대로 북한의 교회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남한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이후에 북한 정권과 북한 교회의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선거를 주일 11시에 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돼요. 김일성과 김양욱은요.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보다 공산당이 위에 있다는 라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일을 선거일로 정하고요. 더 나아가서 예배당을 선거장소로 사용할 것을 교회에 명령합니다. 당연히 교회가 저항할 수밖에 없었죠. 1946년 11월 3일 주일에 김일성은요. 선거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선거 장소로 교회, 교회를 요구하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북한 5도 연합 노회에서 김일성에게 선거 일을 다른 날로 바꿔라. 다른 일로 바꾸고 이렇게 교회를, 어, 교회는 예배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어떤 정치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죠. 김일성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신사참배 요구를 받았을 때는 허용하여 주고 왜 선거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냐 이거는 웃기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주일에 선거를 강행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강양욱이 또 북조선 기독교 연맹을 당시 만들었었는데요. 이 연맹을 통해서 주일 선거 지지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이 성명이 이거예요. 우리는 김일성 정부를 절대 지지한다또 남조선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교회는 선거에 솔선해서 참가한다. 이게 정상적인 목사라면 이렇게 할수 없죠. 어떻게 주일 11시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에 어? 선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결국 북한 교회의 교회, 교회 그 개신교 목사의 3분의 1가량이 요 이것에 동조를 하고요. 1946년 11월 3일에 실시된 선거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선거로 인해서 교회는요. 선거했던 선거를 한 사람과 선교를 하지 않은 사람들로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분열이 되고요. 결국 북한 교회는 이세 가지 선택의 기록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한경직 목사님처럼 월남을 하거나요. 또 북한에 머물면서 교회를 지키다가 이유택 송정근 목사님 또 조만식 장로처럼 순교를 하거나, 강영호 목사와 함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편승해서 김일성을 지지하는 것, 이세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거예요. 강영호 목사는요, 선거를 빌미로 오도 연합회의 목사들을 모조리 체포하고 구금합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교회의 지도 체계를 완전히 이제 공백 상태로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런 상황을 자신이 만들어놓고 자신이 이제 그 최고 지도자라고 이교계제 최고 지도자라고 나서면서 조선기독교연맹 총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연맹에 가입한 대부분의 그 신사참배했던 목사들이 이 연맹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총회장으로 이제 추대된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 김익두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었냐 여기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김익두 목사님은요, 훗날 대신학자였고요. 훗날 대신학자가 되는 그 김재준 목사님이나 일제의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이 김익두 목사님의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목사입니다 동네 그 술주정배위에서 회심하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목회 사역자로서 굉장히 기도와 성경 읽는 것을 열심히 했던 그런 목회 사역자였고요. 그리고 신유사역자로서 굉장히 부흥사의 역할을, 어, 했던 그런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이었어요. 당시 그 기독신문에서 이 김익두 목사님의 신유집회를 세계 3대 불가사이라고 이렇게 보고할 정도로 많은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 부흥집회를 이렇게 이끌었던 분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바로 김익두 목사였는데 이런 김익두 목사님이 북한 정권의 그 권력 장악을 돕는 그런 어용 단체였던 조선 기독교 연맹의 총회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김익두 목사님이 그 이제 조기련의 총회장제를 맡았다는 사실은요. 당시 공산 정권을 반대하고 그 북한 교회에 엄청 북한 그, 북한 공산당한테 엄청 그 반항했던 그 하, 북한의 교회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고요. 강영훈 목사와 이 김익두 목사를 앞세워서 북한이 거의 이제 모든 교회가 북조선 기독교 연맹에 가입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하지 않은 교직자는 이제 교계에서 제명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를 이제 괴뢰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그런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자, 한국 그 남쪽의 교회에서도 이제 김익도 목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런 김익도 목사님의 배도 행위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 김익도 목사님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기사가 한국 기독교 역사학계 정기 세미나에서 이찬영 목사님이 발표를 했던 것인데요. 이제 이찬영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오해와 해명이라는 그 내용으로 이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기사를 보면요, 김익두 목사님이 북한 기독교 연맹의 총회장으로 취입한 것이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의구심이 제가 드는데요. 그 김익두 목사님은요, 당시 자신이 총회장으로 승낙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총회장이 된 것도 몰랐다라고 이렇게 이 기사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양우 목사가 이제 평양에서 김익두 목사가 총회장으로 취임을 승낙했다라고 이렇게 선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양우과 기독 기독교 연맹 그 임원들이 김익두 목사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 다른 목사님들과 그 교인들에게 기독교 연맹 가입을 강요를 했고요 가입을 거부했던 목사와 교인들을 이제 검거해서 이렇게 모두 가두는 그런 불법을 자행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이렇게 모르고 있었던 많은 그 목회자와 교인들이 김익두 목사님이 변절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김익두 목사님을 아주 비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1949년 5월 1일 그 노동절 연설에 대한 기사가 이제 계속해서 실린는데요이 노동절 행사에 초청된 그 김익두 목사님이 이 행사에서 이제 성경을 읽고 나서 김일성 만세가 아니라 노동절 만세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어떻게 했냐 이김일도 목사님의 음성하고 닮은 그성우를 내세워서 이 연설을 조작해요 그래서 노동절 만세라고 외친 부분을 김일성 장군 만세라고 이렇게 바꾸고요 김일성 장군을 찬양했다고 이렇게 거짓 선전을 하는 방송을 계속해서 이렇게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정말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어떻게 김익두 목사가 이럴 수가 있냐? 정말 다 놀래면서 이제 나만의 모든 이제 국민들도 김익두 목사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또 김익 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김익두 목사님과 함께 있다가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월남에서어 살아난 그 첫. 서울 천호동 광성교의 그 장로로 봉직한 한태산 집사님의 증언과 여러 증거 자료들을 보면요. 당시에 그 김익두 목사님이 공산당의 수족이었다라는 평가는 사실 정말 재고될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다고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따라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정부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계 최강 미국의 대통령이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교황이 하는 말이라면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존경하고 여러분이 항상 설교를 듣고 있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는 설교라면 무조건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세상에 더 많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요. 전염병과 기근, 전쟁과 같은 엄청난 환란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NW, 일루미나티 세력들은요. 사람의 뇌마저도 컨트롤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 통제사회로 가기 위해서 이제 모든 컨트롤을 할수 있는 칩을 개발하고 여기에 이식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활란의 때에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는 점령군이 아니다. 해방군이다라고 말했던 소련의 말에 결코 기독교를 탄압하지 않을 것이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던 김일성의 말에 그리고 교회가 김일성 공상정권을 지지해야 된다고 선언했던 강양옥 목사의 말에 또 성대모사와 편집을 통해서 조작됐던 김익두 목사님의 연설을 믿고 따라갔던 북한교회 결말이 어떻게 됐냐 북한교회의 결말은 합법적인 종말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합법적인 종말, 기독교의 종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세상에 가장 존경받는 정치가건 또 세상에 가장 똑똑한 리더던 또 너무나 존경받는 목회자던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바로 잡았던 손을 놓을 준비를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 준비는요. 성경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영의 싸움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세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실을 알아볼 생각과 노력도 없이 사람들의 비판하면 덩달아 비판하고 언론이 말하면 믿어버리고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런 언론에 맡겨버리고 유튜브가 말하면 그대로 믿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혹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다면 배도의 때 눈뜬 장님이 돼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때심판때에 서게 될 것입니다. 김일성은 요 6.25 전쟁을 일으키고 659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을 죽였습니다 조기련을 통해서 김일성 정권을 도왔던 부역자들마저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결국 일제 35년의 핍박 속에서 부흥하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의 교회들은요 겨우 공산정권이 들어선 지 2, 3년 만에 다 사라져버립니다 겨우 살아난 교인들은요 모두 지하로 숨어들어야 했어요 한국교회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 자리에는요 지금 스스로 하나님이 된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은 이 동상을 신에게 절하듯이 절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이 전세계 기독교 박해 1위 나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며 인권을 탄압하는 전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공산 독재 정권이 둥지를 틀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에서 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북한 교회가 멸망한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공산주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무엇인지 몰랐다는 라거 한국의 교회가 목사들의 성도들이 종교는 인면의 아편이라고 선언했던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함께할래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교회를 멸살하기 위해서 교회가, 목사가 앞장을 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들이 스스로 교회를 주기 위해서 공산당의 부역자가 돼서 교회를 말살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70년 전에 북한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북한만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한국교회는 북한교회의 역사를 고스란히 다시 밟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서서요. 북한을 지원하고 있고요. 과학의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면서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북한교회 서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NCCK가 나서서 북한교회가 연합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가짜 평화를 내세워서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NCCK와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 둘이 모두 똑같이 가짜 평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뻔히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핵 개발에 사용된다는 라 것을 알면서도 막대한 지원자금을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내세워서 북한에 보내고 있고요. 교회에 뻔히 북한의 군인들만이 갈수 있는 인민병원을 짓겠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예요. 또 좌파 목사들은요. 교회에서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애국 목사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저 평화나무에 의 김용민 목사님요 정광훈 목사님을 고발한 사람입니다. 정광훈 목사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정광훈 목사님만 고발한 것이 아니라 애국자로 나서서 진실을 말하는 12명의 목사를 고, 고발했습니다. 그럼 이 김용민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떳떳한 사람이냐? 이 사람은 요 어떤 사람이냐? 낙곰수에 출연을 해서 요 기독교를 향해서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험한 욕설을 퍼붓고 교계의 견유와 신성을 부정했습니다. 낙곰새에서 그 멤버들과 같이 요목사 흉내를 내면서 성기를 지칭하는 말을 하면서 비속어를 남발하고요. 찬송과 가사를 갖다가 욕설과 험담으로 개사해서요. 같이 따라 부르게 하는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한 사람이 바로 김용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김용민이라는 사람이요. 목사의 아들이고요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목사랍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게 한국 지금 국민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진짜 교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교회입니까? 어느 것이 진짜 교회입니까? 공산주의와 종교통합,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수많은 비난에도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알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싸우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해야 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아가 갈멜산에서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요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냐며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으라고 백성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백성들에게 호통을 쳐요. 지금 대한민국의 공산화, 사회주의를 보면서도 머뭇머뭇거리면서 망설이고 주저하면서 눈치나 보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판 바알우상이냐 아니면 찬 하나님이냐 너희는 지금 선택해야 된다라고 엘리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한국교회에 이사벨의 상에 대해서 그 상에서 잔치상을 먹고 있는 450명의 선지자가 누구인지 분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분별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사람은 토해버렸다고, 토해버리겠다고 엄중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 함께할 수 없음에도 정부의 주요 법안들이 다분히 사회주의적이고 반성경적임에도 그건 정치니까 우리는 그냥 침묵해야 된다.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나 전하면 된다. 라고 이렇게 침묵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법은 사랑도 있지만 정의와 공의입니다. 주님의 정의와 다른 방향으로 갈때 침묵하는 것은 죄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 앞에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한 설교 일사 가고 이 설교에서 주기철 목사님은요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이 정말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것이 정말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를 환영하던 한때도 지금 지나가고 순환의 때가 왔으니 물러갈 자는 물러가고 따라갈 자는 일사의 각오로 나서라라고 교회를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부합되지 않죠.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리를 택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택한 대로 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더라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배도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져야 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배도와 미혹 앞에 물러서지 않고 여러분, 정말 끝까지 승리하시길 이렇게 승리해서 예수님의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